테라로사 커피 어 이렇게 해서 여기 주차하셔도 되고요. 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로사 커피 왔다 왔어 재밌게 왔다 믿다 왔다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순포항길에 있는 테라로사 커피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테라로사 커피는 자체 브랜드입니다. 강릉에 있는 브랜드로서 테라로사 커피는 테라로사 커피공장, 강릉 본점, 경포호수점, 사천점, 임당점, 테라로사 레스토랑 강릉 봉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드린 곳은 테라로사 사첨점 카페 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여기 주차하셔도 되고요 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암측 엄청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테라로사 사천점 카페는 강릉의 해안도로를 따라서 갱포대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넓은 대지 위에 짙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이천 건물의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안으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로사의 메뉴 쪽이네요. 테라로사 카페에서의 평균적인 커피 가격은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됩니다 핸드드립으로는 인도네시아 판타 무사라가 2만원이고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강릉 브랜드는 6,000원에서 6,500원 정도 됩니다 테라로사 커피 4,000점의 내부 모습입니다 일단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000 구조이지만 천정보가 굉장히 높습니다 1층과 어, 1층에 중앙 거, 부분이 하는...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리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엄청 좋습니다. 이름과 함께 에스프레소와 파이와 케이크와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안쪽 테이블에서 입구 테이블에서 쭉테라로지 어, 커피 뭐한 4,000m 정도 되는. 내부 모습을 있습니다. 이청 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2 이청도 조금 있다가 올라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실이 있 계단 2층의 분위기는 어떤지 테라로사 좌석은 있는데 테라로사 사천점의 2층의 모습입니다. 통로 바로 옆에 좁은 2인용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쪽으로 나가네요 이제 2층의 실내에서 외부로 나왔습니다. 외부, 이렇게 통로가 쭉 여집니다. 주변의 자연의 경관을 쭉 아, 보실 수가 테이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층 외부 테이블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들어온 음. 입구 주차장 부분과 희안 도로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아래에는 테이블도 가든가.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저, 저, 테이블에 손님들이 그 보입니다. 그리고 2층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이렇게 뻥 뚫렸습니다 천정고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순포항길에 있는 테라로사 사천점 커피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테라로사는 자체적인 브랜드입니다 강릉에 있으며 테라로사 커피공장 강릉 본점이 이곳에 있습니다 테라로사 경포호수점도 있고 사천점 임당점 테라로사, 레스토랑 강남본점등 다양하게 점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테라로사 브랜드로 잡지도 나오고 선물용 커피와 본카페용 커피도 나옵니다 점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넓은 공간에 이층구조의 벽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갱관을 최대한 살린 커피 브랜드 테라로사 정말 멋진 곳입니다. 강릉에 들리면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